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5 가합 3065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시체 검안 당시 망인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벌이 발견되었고 벌에 쏘인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도출 부위가 있었던 점 사망 당일 오후 1시 13분경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무 말도 않고 숨이 넘어갈 듯한 거친 숨소리를 씌워 원고가 전화를 끊고 다시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그밖에 망인의 신체에 상처 등이 없어 다른 외력이 가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에 쏘이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신체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으로는 기관지 근육의 경련과 수축을 유발하여 호흡곤란과 천명, 저산소증, 코막힘, 콧물 등이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며 심하면 정신을 잃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을 보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원인에 노출된 후 대개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바 사고 당일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하였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거친 숨소리만 내었고 망인 발견 당시 망인이 누워 있었던 소파 위에 신문지가 젖어 있어 망인이 사망 직전 소변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위아나필레시스의 증상과 부합하는점 위사지는 벌에 쏘이는 것이 급성 신장사의 유인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종전에 심장질환을 앓거나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벌에 쏘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